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분이 이제 어, 저희 카페를 통해서 앵커체인 그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보고요 어, 일 부분도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따로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배포를 하겠습니다 좀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러면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한번 질문을 보죠 요겁니다 맞죠? 선박을 카테아로 설계하는데 첨부된 그림처럼 앵커체인 구현이 가능한지 질문하셨어요. 여러가지 방법을 아마 시도를 해보신 모양인데 매끄럽지가 않고 또 탄젠트하게 접촉하면 그렇죠?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 내부 타원 전체가 접선이 되어 조립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스프라잉와 같은 형태로 곡률이 일정하게 탄젠시하게 조립하는 방법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보조선이나 기타 마디에 접촉이 가능하도록 접촉이 가능하도록 부착하여 설계를 하는데 공렬 방이 크면 상관없는데 공렬 방이 매우 작게 꺾이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매개변수를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질문을 셨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 조립하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카티아에서의 정상적인 그컨스트레인트 가지고는 조립이 불가능합니다. 카티아에서의 어떤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는 다섯 가지에 한정되어 있죠. 일치, 면접촉, 옵셋, 각도, 고정, 다섯 개 밖에 없습니다. 솔리드웍스는 훨씬 더 많죠. 그렇지만 이런 식이었던 탄젠트 접속은 접촉은 불가능합니다. nx도 마찬가지고. 기타 프로그램들이 다 이런 식의 조립은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방법이 뭐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같고요 하나의 해답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질문하신분도 그렇고 어,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독자분들도 한번 좀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시작해보죠. 요게 이제 조립된 케이스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요. 한번 섹션을 쳐보겠습니다. 찍고 포지션 요 찍고 요 면을 잡죠. 이 평면에 대해서요. 면이 잘안 잡히네요. 자, 이 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섹션을 쳐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여기에 접하고 있지만 여기는 접하는 위치가 사, 틀리죠. 왜 접하는 위치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점의 위치가 틀리다 는니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메이트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을 볼까요. 자 일단 그분이 보내온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살짝 새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워버리고요. 얘도 지워버리고 요 두개 가지고 보겠습니다. 일단 커브를 한번 열어보죠. 커브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스프라인입니다. 자유곡선이에요. 요거 가지고 그린 자유곡선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완만한 구간은 그나마 조립이 쉬운데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죠. 특히 너무 심하게 꺾이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메이트를 걸다보면 고리와 고리를 걸다보면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소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죄송하지 않죠? 자 그래서 그분이 보내요 요건 다 지워버리고요. 새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남겨놓을까요? 반지름이죠. 반지름 한 포정 인치단입니다. 요거 복사해놓고 한번 이것도 지워버리고 이것도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쓰겠습니다. 요거까지 모델링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자 그분이 보내온 자료를 보니까 여기가 어, 여기 다 호입니다. 호로 그린 거고요. 4개요. 그래가지고 7.165 그 다음에 13.78 뭐 27.59 5 3.393입니다. 요거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일단 파트 디자인을잡업을 하겠습니다. 자, 단들어봤어요 옮겨 놓고 보죠. 요 평면 가지고요. 컵브에 노만하죠. 이 커브 찍고 요 포인트 찍어서 컵브에 노만한 면을 하나 만들고요. 그 면에다가 포지션 스케치로 들어가서 스케치 하겠습니다. 찍고요. 프로젝션 포인트, 요점 잡은데있죠 h를 반대로 해야겠네요. 오케이 누르고, 요렇게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수 있죠? 반지름이었으니까요. 여기다가 1 3 7 8 쓰겠습니다. 오케이. 바이 나오죠? 그 다음에 리블하죠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는 얘기죠. 오케이. 하면 요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얘는 숨기죠? 이 상태로, 그러면, 요, 요 면이랑, 그냥, 한번 바꿔볼까요? 그렇죠? 이쪽, 다, 다른 고리의 반대면이랑, 단순하게 면접촉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실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창 닫고. 자, 일단, 파일에서, new, product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누르고, 찍고. 여기, my chain 있죠?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 찍고요 Ctrl-C, 얘 찍고 Ctrl-V 하고 마우스 오른쪽 스냅 걸고요 찍고 얘를 옮겨 놓죠 그 다음에 살짝 돌려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고리 걸면 되지 않느냐 면접착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이 쉽죠 찍어 보십시오 찍히나요? 안 찍힙니다 안 찍혀요? 이게 원통 영상인가요? 아니죠 수입한 형상이기 때문에 이게 어, 찍히냐면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조립하기 쉽게끔, 어차피 이 부품이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의 끝점이랑 여기 끝점, 이 요점에 교점을 만들어 놓고 서로 점을 이용해서 한번 음, 해보겠습니다. 자, 잠을 닫고요. 우리가 금방 했던 음... 여기 있죠. 얘를 열어놓고 보죠 새로 GS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 어셈블리용 레퍼런스 엘리먼트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이름을주나 상관없습니다. 자 평면을 한번 보이게 하죠. 그런 다음에 GSD에서 작업하겠습니다. 일단 인터섹션 교선을 구하겠습니다. 이면이랑 이면이랑 프리비어하면 교선이 구해졌죠. 안쪽 바깥죠 오케이 누르고, 저는 안쪽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익스트랙트 하시고, 이 안쪽 것만 찍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인터섹션 하죠. 이번에는 이 평면이랑 이 선이랑 오케이 누르면 교점이 구해지는 겁니다. 양쪽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올라죠 자, 얘는 하이드 해버리고요. 근데 이 점을 가지고 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축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스탠다드 방식으로 하고요. 요거 좌표계 방식하고 똑같은 위치로 이렇게 점을 찍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여기도 하나 만들어 놓죠. 자 평면은 다 숨기겠습니다. 하이드 하죠. 요 상태를 가지고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하고요. 창 닫고 이제 어셈블리 조립을 하면 되겠죠. Product 이름 당연히 마우스 오른쪽 프로퍼티에서 이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뭐, 앵커 체인 아세로 하죠? 그 다음에 꼭 당연히 세이브 해야겠죠? 저는 여 위치에다가 저장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커브를 먼저 가져오죠. 경로 역할을 할 거니까요. 짓고, 짓고, 여기서 커브 열기 하겠습니다. 이 커버는 고정을 시켜야겠죠. 고정을 시켜버리죠. 아예 처음부터.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첫 번째 고리를 가져오겠습니다. 찍고, 찍고, 마이 체인, 열기, 가져왔죠. 자, 스냅 키고요. 얘 찍고, 일단 옮겨놓고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빨간 점 잡고 빈 곳에 놓으면 원리치도 되도록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조립하기 쉽죠. 그냥 어차피 곡선, 아닙니다. 이 직선, 점과 점 사이 의 직선 거리를 보는 거예요. 이점 찍고, 이, 거점을 그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점 찍고, 이점 찍고, 선입니다. 점과 선. 그 다음에 이 평면이랑, 이 평면이랑, 그렇죠? 업데이트. 해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걸리겠죠?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는 무리가 없죠?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잡을 하다 보면 다운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꼭 저장하시기 을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그렇죠? 커브 얘도 이제 고정시켜 놓고요. 그다음에 요첫 번째 거 있죠. 요 코리도 세상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상태로 바로 고정을 시켜 버리겠습니다. 찍고 얘 고정을 시켜 버리죠 물론 그렇죠? 미리 걸려 있는 컨스트레인트 있죠. 이런 부분들을 삭제하셔도 상관없는데 놔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번째 고리를 여기다 이제 체결하면 되겠죠 요거 컨트롤 c 찍고 컨트롤 v 찍고 캔버스 계속 스냅이 살아 있으니까 얘를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살짝 요렇게 돌리겠습니다 됐죠 얘는 원래 위치 갖다 놓죠 일단 스냅을 꺼죠 마우스 오른쪽입니다 스냅 키고 끄고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게 이거죠 어 여기 면대 면끼리 안걸리니까 점대 점끼리 이렇게 걸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보죠 자, 더블 클릭한 다음에요 요 점은 요 점이랑 걸리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자 이거 지워버리고요 체인을 다시 열어보죠 그 다음에 여기 인터섹션 한거 있죠 얘는 숨겨버리겠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요 축의 원점하고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예스 yes. 저장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일치, 더블 클릭, 2점원, 2점이랑, 그리고 2점원, 요 커브랑, 그 다음에, 평면을 봐야겠죠? 어, 요 앞쪽 평면원, 여기 평면이랑,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일치되게군요 그렇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해보시죠. 어 조립 잘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일단 끝났으니까 요 e s c 키 누르고요. 조립이 잘된 잘 거지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 쉽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죠. 일단 save all 하고요. 둘 사이에 한번 충돌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crash 충돌 나는지 한번 보죠. 일단 뭐두 개밖에 없으니까 between all 컴포넌트 하겠습니다. apply 눌러보죠. 어떻습니까? 여기 두개 사이에 얘와 얘 사이에 이 부분에서 충돌 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크래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크래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식의 크래시 나오고 있는지 한번 섹션을 쳐보죠. 섹션을. 이 평면을 가지고 한번 섹션 칠 거니까요. 면을 잡고 섹션. 좋습니다.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이게 단면이 안 보여요. 그렇죠? 단면이 보여야 되는데. 방에반대되 쓰는가요? 일단 예, 제 컴퓨터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누르죠. 자,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요만큼이 지금 먹어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요만큼이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죠? 예, 지우고 요 부분에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얘기죠. 뭔가 그... 레퍼런스 요소들 포인트라든지 뭐 커브라든지 뭐 스케치라든지 평면을 이용해서 막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둘 사이에 충돌만안 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 일단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런 고정되어 있죠? 예 스냅 다시 한번 키고요. 살짝 옮겨놓고 보죠. 다시 한번 구속을 거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점은 커브랑 커브랑 거는 겁니다. 이 점도 커브랑 거는 거고요. 그 다음에 90도가 돼야 되니까 이 평면은 당연히 현재 이 평면이랑 이 평면이랑 서로 일치 구속을 걸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됐죠? 자, 예스키 yes 누르고요. 그 다음에 항상 세이브 올꼭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한번 해보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Manipulate 기능, Move 툴바에있는 Manipulate 기능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평면 따라 움직이게끔 해보죠. 눈에 보이는 이 평면 있죠. 이 평면 따라서 얘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떨어지죠. 어? 구속, 이미 그었는데 그럴 때는 구속 조건을 고려해서 움직이고 싶으면 이걸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캔슬하고요. 다시 한번 매니플레이트 하면서 얘를 체크해놓고 요거 있죠? 요거 눌러진 상태에서 이 면을 찍고 면 상태에서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커브 따라 움직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살짝 겹, 겹쳐 겹 놓으시기 바랍니다. 약간 공간이 있게끔 떨어뜨려 놓으시고요. 그 다음 얘를 잡아당겼을 때 결국은 이 노란 부분하고 이 파란 부분 하늘색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서로 면 접촉되는 순간 딱 멈추면 되지 않습니까? 접촉되는 순간 딱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멈추느냐? 그럴 때 쓰는 것이 요겁니다. 이게 눌러놓고 이거 눌러놓고 이것도 체크해놓고 그 다음 면 따라 움직이면 두 개의 물체 사이에 충돌이 나면 딱 멈추게 됩니다. 그 기능을 써보자는 거죠. 그렇죠? 자, 캔슬하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꺼놓고요. 다 꺼져 있는 상황이에요. 찍고 혹시나 다른 게 찍혀있다 그러면 얘를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면 찍고 그 다음에 일단 움직여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체크한 다음에 얘를 잡아당겨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컴퓨터 시스템이 좀 불안한지 잡아당겼더으면 자꾸 다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모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찍고 얘 찍고 옆면 찍고 얘를 순식간에 한 번에 싹 잡아당기시기 바랍니다. 찍, 요렇게 일단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요 부분에서 이제 면접주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크래시 나누지 한번 볼까요? 어플레이브 해보죠 아 이게 예. 어, 상황이 잘 인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평면 잡고요 섹션 한번 쳐보죠 어떻습니까?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얘가 컬러가면서요 부분에서 딱 접촉되는 순간 끝마쳐지는 겁니다 제가 확실히 안 잡아당겨 가지고 약간 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죠? 틈이 있죠? 확실히 잡아당겨야 됩니다. 근데 자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에러 납니다. <웃음> 그렇죠? 자, 이거 지워버리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찍고요. 얘 체크된 상태에서 요면 잡고요. 얘를 살짝 안쪽으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얘 찍고 얘를 충분히 이렇게 잡아당기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하죠. 자, 그 다음에 충돌을 하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 둘 사이에 볼까요? 얘랑 그 다음에 얘랑 둘 사이에 어플라이 일단 에러 나는 부분은 없는데 이게 밑에가 잡혀야 되는데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스템이 좀 불안합니다 제 컴퓨터가 자 일단 섹션방 보죠 찍고 정상적으로 잡혔죠 얘 예, 한번 찍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런 식으로 이렇게 거의 면접착 없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어, 이렇게 해서 확인이 불가능하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첫, 메저툴바 있죠? 얘 찍고 서피스 원위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에 안쪽면 하늘색면 노란면 찍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분히 잡아당겼다 고 그러면 이분이 거의 0.000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제가 다운될까봐 살짝 당기다 보니까 0.027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좀더 잡아당기셔가지고 여러분이 딱 접촉되는 순간 멈추시면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하나씩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이 방법 빼고는 제가 다른 방법을 못 찾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한번더 해보죠 얘를 컨트롤 C에다 대고 컨트롤 V 얘 찍고 살짝 이면 따라 옮겨 놓고요 살 다시 돌려야겠죠 이렇게 호를 잡고 돌리는 겁니다 얘는 웰리치 갖다 놓고요 일치구속을 거는 겁니다. 점과 선그 다음에 점과 아 죄송합니다. 더블클릭 이 점과 선그 다음에 이 평면이랑 세워져 있는 이 평면이랑 걸면 되겠죠. 자 일단 업데이트 근데 얘가 움직여 버렸죠. 그러니까 얘를 작업할 때는 얘는 반드시 두 번째 얘는 고정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자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잡아당겨 보겠습니다. save o 할까요? 자, manipulate 얘 체크하고 얘얘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요 평면 따라서 얘를 찍 잡아당겼습니다. 오케이 하고요그 다음에 얘도 일단은 얘 가지고 해제하고 그렇죠? 이 평면 따라서 얘를 이렇게 옮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ok 옮겨 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매니플레이트 체크하고 체크하고 얘를 체크한 상태에서 그렇죠 이 평면 따라서 이 평면입니다 이 평면 가운데 있는 이 평면 이 평면 따라서 얘를 잡아당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ok 그렇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충돌 검사가 왜 안되죠 갑자기 크레이셔아 네, 자, 지금 어떻습니까? 면접이 났다는 얘기죠. 너무 이게 잘땅긴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면접축이 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부분 아마 아무 접촉도 없다 보니까 이게 뜨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뜨는 겁니다. 그러면 클리어런스를 보면 알겠죠? 클리어런스를 만약에 뭐, 한 0.3 정도 볼까요? p 플라이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이제 면접축이 났다는 얘기죠. 둘그 사이에는. 이 부분 사이에는 제가 절당 절, 당기, 절 어, 덜 잡아당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0.01 정도 오차가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끌어당기면 면접지이 일어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나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죠? 자, 섹션 한번더 쳐보죠. 쳐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접촉되는 위치가 틀리죠? 얘는 위에 접촉되고, 이렇게 접촉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메이트를 걸어가는 수밖에 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서플라인이 나중에 이 커버에 들어가서 더블 클리어하고 들어가서 여기서 서플라인의 형태를 변경을 하면 얘가 같이 이렇게 다시 재조립이 일어날까요? 그렇게는 안 되겠죠. 왜? 지금은 단순히 위치적으로만 이렇게 접촉된 상태를 위치적으로만 딱 고정을 시켜 놓은 거지 실제로 이컨스트레 엔터를 걸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있는 그대로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좀더 혁신적인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 직선의 형상이었다 이게 뭐 곡선이 아니고 이렇게 직선이었다 그러면 크게 문제될 것도 없죠 그냥 점, 점, 점대점 끼리 그냥 일치시키면 쭉 됩니다 되는데 이렇게 서플라인 따라서 흘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접촉되는 위치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특히 이런 위치 있죠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접촉되는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말더 많이 휘어져 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접촉되는 위치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가지고는 절대 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더 좋은 방법이 있거나 좀더 혁신적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아이디어를 한번 발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